옳지. 요거 터치. 옳지. 아니 간식? 간식. 요거 터치. 와. 아이고 잘하네. 잘하네. 아니 간식. 주세요. 아이고 <웃음> 잘하네. 예지 <웃음> 빨리 여기. 여기 여기 간식 여기 있다고 간식 간식 띵. 이거 이거 해빠 이것도 해봐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많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간식 여기 해퍼 간식 여기있다